안녕하세요. 레미 트미에서 오만 잡니를 담당하고 있는 미니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세계 일주를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도둑을 만나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덕분에 멘탈도 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다녀오길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행을 오래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오는데요. 제가 마침 그때 스페인 남쪽에 있는 그라나다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눈에 갑자기 황금빛의 어떤 건축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람브라 궁전이었어요 아람브라 궁전은 이베리아 반도 남부를 통치하던 이슬람 왕국의 마지막 궁전으로 스페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그 왕이 궁전만큼은 제발 지켜줘 이러고 황복을 했다라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벽면과 천장에 있는 그 무늬 하나하나의 그 세밀함은 한천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거든요. 그래도 변함이 없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미로와도 같은 그 길을 따라서 성 안쪽 구석구석을 둘러보다 보면 정말 그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을 나와서 산책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성문 밖에 아기자기한 골목길들이 펼쳐지거든요. 이 그라나다라는 작은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제 생일 선물을 받은 것과 도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아름다운 아람브라 공정과 그리고 예쁘고 힐링되는 그 풍경의 그라나다에서 저는 정말 여행의 묘미를 크게 느꼈었답니다.